일상을 찍어야 되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원우예요 운동장으로 보여주세요 헬스장으로 가는 차 아니에요 쉴 때도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뭐예요?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하는 날이에요 흐흐 <웃음> 일상을 찍어야 되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일상이야 이 일상이에요? 일상이야 하긴 내 응. 일상은 내 일상에 운동은 무조건 있지 응. 고생하습니다고생습니다 아, 좋다. 이제 방을 꾸며볼거예요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스티커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스이커랍니다 <웃음> 꾸미기까지 끝내고, 혼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의 밥이에요. 저는 밥 먹을 때 주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봐요.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세요?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?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대 뿐낸적 없죠 기다림으로. 이 <놀람> <놀람> <놀람> 맛있어? 연호야 그거? 보고 싶어 일어 수도 없어 시간은 주라는데 오히려 선명해진 얼굴 이른 아침 오늘 결 보면 혼자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 하루 종일 비별 준비야 나 떠난 비가 막아냈기에 눈물이 떠올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건 지나면 지 지금까지 원우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